중급자 교육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음... 왜 나는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무식하게 쫄랭쫄랭 음?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타고 사진 찍는 포토라이더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양평 도물머리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레인저 바이크 중급자 교육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음,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거죠 그래서 배워서 타자 어, 만약에 내가 지금 잘 타고 있는 거라면 뭐 전문가들이 어, 잘 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타면 되는거고 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나잘 타고 있었구나 그럼 이대로 타면 되고 그럼 뭐 이구심을 떨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잘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 흡수해서 배우면 더 좋은 거죠 지금 원래는 이제 중급자 과정까지는 수트를 꼭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지를 해주셔서 안에 그냥 베이스 레이어 하나 입고 이거 한참 운동할 때 헬스 할때 입던 옷인데 긴팔이에요 얇고 그래서 이거 하나 입고 그 위에 바로 메시 자켓 하나 입고 메시 자켓 안에 이제 다 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렇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렙니다. 좀. 좋은 교육 제대로 받아서 좀잘탈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요. 첫 번째는 급정거를 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높은 속도에서 코너를 잘돌수 있는 방법이에요. 딱두 개에요. 나머지가 잘 되고 나도 이두가지는 계속 숙지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 거세요? 위주할 거고요. 제가 앞에서 선지을할 겁니다. 선전 지에몇 바퀴 한 다음에 좀 자세 잘안 되시는 분들 제가 앞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선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 그쪽으로 뭔지라는 틀어지니까 이제 쭉잘 보세요. 그러고 이적자병 편하게 펼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치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왼쪽 부터로 편안하게 풀어주 그냥 편한 로펼주세요 제가 너무 숙이나요 아니요, 너무 들고 계셔서 이렇게 숙이라는 뜻. 아, 숙이라는? 네, 너무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들숨 한목쑥 쉬어보세요. 들숨. 네, 엉덩이 좀 뒤로 빼시고, 들숨. 그래서 여기, 여기 상 말아주세요. 고개 살짝 드시고, 팔꿈치 떨어뜨리듯힘 빼시면. 이 자세로 타세요. 들어가시선 네. 네. 처리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 네. 한번더 한 네. 보여드릴래? 아니요, 여기, 예, 예. 네. 제가 모질라면또 따라가서 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네네네맨마지막으 지나가시면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요 확실히 마이크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처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리니까 계속 라인이 벗어나서 코너 으 갔을 때 여기 방식 좀 가뿌려요. 여기 여기서 빨리 돌려가는게 아니고 절체된 곳을 빨리 돌리고 라인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너 코너 하나마다 빨리 가시려고 막 급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그, 난 경우는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년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던대로 제가 앞으로 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여기 오르막에서 올라올 때 제가 폰을 전부터 폰을 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선도주행을 하면서 앞까처럼한분한 한 분씩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가 네, 대박이 진짜 좋겠어요. 도둑이 쉬우면 안 돼서 안가지고 생각보다 몸이 덜 풀릴 수 있어요. 오히려 대박이더까 기억나시고요. strength 가 시작하니까 고개가 잘안 들어가세요. 최대한 실온처리랑실온처리 함께 열리는 옆에. 억지로, 억지로 정치킬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앞팔이 내려가다, 내려가다 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극이 없어요. 너무 차, 차, 몸이 멀어 서 있다 보니까 딱 스텝 긁었죠.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차, 차가 너무 서 있다 보니까, 네, 하까 너무, 너무 기울어져 요 최대한 실 실온 처리와 밤이 가볍게 열리는, 음. 이렇게. 런 느낌이 갈게요 음. 최대한 체중이동이 돼야, 또중 체중, 무기심이 낮아야, 그, 음. 안도쪽으로 끊어질 수 있어요. 열려줍니 자, 또. 어, 손 네네. 출발. 네. 착하게 확하게 내가 무엇이 안되고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원인을 찾았어요 내가 그동안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거 코너링을 잘한다는게 어떤거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거에서 완전한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코너링은 많이 눕히고 스텝을 긁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거기서 제 라이딩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눕히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과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빠르게 돌아 나가는 것과 많이 눕혀서 돌아 나가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많이 눕히지 않고, 더 빠르게 돌아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왜 나는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무식하게, 그저 긁으려고만 했을까? 머리로는 알겠고 다 알겠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타냐는 거지 누가 찍어서 계속 보여주나? 아니거든요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지금 내가 그 자세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냥 고개 시선처리한다? 시선처리는 하지 어깨가 안 돌아가고 응. 있었던 거죠 오전 내내 타면서 나는 어깨에 여는 법 팔 힘을 빼는 법 거기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오늘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세션에 찍힌 사진을 보면서 어, 자세가 조금 더 좋아지고 어, 보람도 있고. 이거 어디서 배울 거예요 이거? 약간 겁이 이제 음, 오전에 좀한 거를 내 자세를 거기서 계속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세션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아마 제가 사진 올려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못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자세 교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깨달음이 있어서 좋았네요. 음, 한 28만원이었나? 중국자 교육?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슬립을 해서 뭐, 바이크도 갈아먹고, 보호대 장비 갈아먹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내가 내 바이크 잡아 때렸으면 수리비가 얼마인데 근데 그 28만원 안에 그 돈이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이었고 보람이 있고 내가 좀더잘탈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배워서 탑시다